네. 아, 아, 아, 아, 안돼 아, 아, 아, 아, 일어나셨군요 아, 이,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 보시다시피 병원입니다 다행히도 목숨은 구하셨군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화상으이래 얼굴을 잃으셨습니다 비상 좀비들이 SCP 연구소로 들어오고 있잖아 막아라! 어떻게든 막아라! 좀비들을 막아라! 머리를 어떻게 머리를 쏴라! 쏴! 아이 어게된 건가? 어? 어차피 오십쇼! 어서피 오십쇼! 위험합니다! 아이 좀비들이 어떻게 들어왔냐고! 어? 아이고 아이고 이러지어째 뭐해요 빨리 타고 있어! 아이 그린들 모아놔서! 아! 아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고봉이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아! 고봉군 아이 큰일났어! 좀비들은 쳐들왔어아아아아아아아악뭐뭐뭐 아이고 나네 나의 좀비들은 세상 모든 애들을 좀 씨버려라! 하아아 큰일났다! 아아아 SCP 공사는 좀비들을 고 왔어! 우리 s p 연구소를 자각다나라 SCB 공상과가비들을 끌고 왔다고 몇번 얘기하니?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아유 알았어요 비켜봐요 비켜보세요 뭐 이게 렇 무섭다 우리 좀비가 아 어디 있냐 아 좀비들 여기 있었구만 안 되겠어 아 좀비들 응아이거 <웃음> 어떻게 된 거야 <웃음> 내 좀비들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 불살라버린다오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하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 어, 자기야 어아나 다 거의 다 끝났어 어아 병원 밑에 있다고 어 알았어 곧 내려갈게 우리 <웃음> 사랑하는 이 나리 <다일리. 웃음> 좋았어 <웃음> 오늘은 코 프로포즈 할거야나 <웃음> 우리 자기랑 <웃음> 결혼할 거야 <웃음> 어 자기야+ 자기야 어 왔어 오래 기다리지 자기야 어 아니에요 자기 뭐 먹고 싶어 파스타 스테이크 <웃음> 요 앞집에 맛있는 집 있더라. 가자. 어, 네. 자, 따라와요, 자기야. <웃음> 아잘 먹었다. 자기야, 어땠어? 어,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소화도 될겸좀 걸을까? 어, 네, 좋아요. <웃음> 자, 이쪽. 네. 자기야, 날씨도 너무 좋지? 선선하니. 네,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할 말이 있다면서요? 어, 저기, 자기야. 어 네? 아, 내가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 네, 말씀하세요. <웃음> 나랑 결혼해주겠니? 어, <웃음> 네, 그렇게 할게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사랑해, 소디요! 하지만 나이 하이은 그렇게 오래 가지가 했지 음, 음,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저기요, 저기요, 일어나봐. 저기요, 일어나봐. 오, 저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아무도 없어요! 뭐 도와주세요! 어! 서 이쪽으로! 어! 어. 아! 안돼! 불로 막혔어! 불로 막혔어! 안돼! 못 내려간다고! 아아 어! 어. 아. 아. 야! 숨을못쉬겠어 장현! 장현! 내가 어떻게 든다막아까다아 으! 으! 아 으! 으! 으! 저! 진짜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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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하, 다행히 목숨은 구하셨어요 어, 우리 아내는요 어,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뭐, 뭐라고요? 아 <웃음> <웃음> 여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연을 쓰면 됐지. 자, 자, 자, 자, 다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 우리 자기. 미안해, 저기나 혼자 살아서 정말 미안해. 나 의사지? 그래 나 여자 살릴 거야. 난 살릴 수 있어 난이 여자를 꼭 살릴 거야! 조지마 내가 내가 다시 살려줄게 저기야 내가 다시 살려줄게 조지마 됐어 저기야 우리 우리 와이프 맞지? 저기야 나한테 와 이리 와 저기야 사랑한 건 그렇게는 우리, 우리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물려, 물려 scp 공사구라는 역병, 역병 의심가 되버린 거지. 아, 그래서 그 후로 네 손을 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좀비로 변했던 거구나. 네 와이프처럼. 그래 맞아 미안하다. <웃음> 내가 알아서 격리될게그 대신 내손 하나만 대줘. 좀비로 변한. 우리 아내좀포게해줘 그러면 내가 알아서 경비에 당할게 제발 좀에휴 알았다 알았다 알았으니까 빨리 경비실을 내려가 오오오 오, 오, 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려갈게 내려갈게 내려갈게 자 이쪽이야 들어와 자여기있어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너의 아내 여보 정말 자기 맞아? 정말 자기 맞냐고? 맞아. <웃음> 저, 이 와이프 맞다고.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놀라> 어? 아, 참, 아, 나 야, 뭐? 그런 좀 아담하고 귀엽는데. 어, 살 빼면 다시 올게. 야 어디 가너? 라살 아, 너무 많이 쪘잖아 제 어, 뭐야? 야, 같이 가. <놀라> 가만.